자, 여러분들, 여기는 속리산 국립공원입니다. 오, 좀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, 물이, 와, 장난 아니네. 오, 뷰 죽인다, 진짜. 와, 저 그림이네, 그림. 와, 확실히 충북 이쪽 지역이 민물고기가 또 되게 많죠. 오우. 우리 하고 화양구곡 아홉짜짜기암암국여 여기 서 지금 장서한장 왔다가 국에 어, 이제 옷 갈아입고 백숙하고 닭도리탕 좀 오늘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있게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깃밥이삶으이렇 뭐. 어, 이런 수 저기 매운 고추 매운 고추찍어 삶은 거에다가 고추 된장 묻힌 거 요거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여기 있 아니, 이거 뭔데? 여기 있어. 너더줄래아 국물, 아, 국물 역시 백성 국물. 몰라. 응. 아 대형 손님이 또 되게 많이 퍼지셨어요 가슴살도. 그런다がコ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아 사잇살 장각이라는데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물이시로고 감자가 엄청 커서 반으로 잘랐어요. 감사합니다오늘 음. 어. 음. 음 고추. 맛있다, 맛있다. 맛있다. 이거. 음. 아, 이거 얼큰하네요. 음. 오, 맛있네 음. 오. 오, 진짜 얼큰하고 맛있어요. 밥이랑 먹을 게맞막는에다가 음. 국물 말 비비듯. 음. 자, 야, 국물 진짜 호주네. 뭐, 다 꺾었다. 국물이. 얼큰하면서 진짜 맛있어 음. 어우 이거 땀나는 거 보이시죠? 음. 아, 까지는게오이소바에 같이 해가지고 물김치처럼 했는데 요것도 깔끔하게 입가심도 되고 좋네요 음. 아자 닭죽도 한번 먹어봐야죠 오, 기름 잘, 잘 떠가지고 맛있겠네요 어우 가득 어, 주셨어요 어. 아, 마지막으로 죽까지 먹어야 이제 계속 먹었다고 할수 수 있죠 소리소리 소리. و 시켰고. <목소리도> 응. 좀 시켰습니다. 아그 응. <웃음> <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> 아, 문은 너무. 아내 그저, 설가아모르중한 느낌. 는 대상이야. 로 귀로. 귀로. 귀로. 귀로. 귀로. 귀는 귀로. 귀로. 귀로. 귀로. 귀로. 귀로. 로 귀로. 그로 귀로. 귀로. 귀로. 귀로. 귀로. 귀로. 귀로. 귀로. 어 길어. 음. 음. 아,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야 여기 대도 좋고 진짜 좋네요, 여 어. 아주 기대되시면 화양구곡 여기 한번 꼭 놀러와보세요, 여러분들. 네. 아, 좋네요. 화양구곡이 무슨 뭐 음식점 이름이 아니라 아, 여기 그, 그, 그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? 바이랑 여기 지형 기름이에요. 네. 나중에 꼭 한번 놀러 한번 와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제발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사모님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